뭐기다 이거 풍 야. 세상에. 이 탄수박이네. 탄수박. 수박 이거 을까 이거 저거야, 저거야. <웃음> 저거 는데 저거 숙적으 야, 그거 이긴거 같다 여기 꼭지 들어간거예요 응응응 응. 이게 들어간거예요응그거 들어간거지 그거보다 더 들어간것도 있고 찾아보면 있어 음, 아빠 이거 꼭지 들어간거라는데? 어찜해놓 찜, 찜? 찜해놓고 쭉 들어 봐 돌려보고서 하나 네. 그래, 나중에 이제 어, 딴데 찾아보고 없으면 그걸로 또와 여기, 수박이 일로 굴러 떨어졌네. 어? 어, 왜 떨어진 거예요? 네. 어두 개나 떨어졌네. 네, 굴러 떨어졌네. 너무 익은 건데. 굴러 떨어졌네. 한번 깨먹어볼까요? 네, 이거 굴러, 굴러 떨어진 거야. 여기서 깬다고? 아, 그냥 이겨보면 여기.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굴러 떨어진 거야. 어? 굴러 떨어졌네. 하나 여기, 여기 굴러 떨어진 것도 있다 얘. 이거 하나, 이런 자연의 맛을 깨서. 응. <웃음> 이거 언제? 저기도 굴러 떨어지고. 이 굴러 떨어진 거. 안 읽었다, 안 읽었다. 수박이 굴러 떨어졌네. <웃음> 이거 을 이거 <웃음> 이거 쏘었 이거 이거 쏘고. 이거 쏘익이 이거 쏘고. 이거 이거 쏘고. 이 이거 쏘고. 이고 이거 이거 이고이이 이거 이 시원하죠알이어요 응. 얼른 와. 으.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연이 떨어진 것만 해도 많네 일로와 하나 이거 수박 먹어 와 수박이 많이 달렸죠? 둘수로. 이거는 어떻게 팔려고요? 응? 이거 기름과 이거 찢어서 어떻게 팔려 이거 팔기도 좀팔았고 응? 둘수로도 팔고요. 음. 또 오는 손님한테 나눠 먹는 재미니까. 나눠 음. 나눠 나누, 먹고. 이 지역에도 이거 봐서 갖다 주 사람들이 많아요. 영 다다음 주에 또 올까요? 네, 예, 오세요. <목소리> 아, 무어 아, 진짜. 오, 엄청 다 <웃음>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거야. 네. 아 소. 하인들 아, 뽀개 먹어. 하나 잘라서. 아, 아. 칼이 없어서. 아, 근데 칼을 아주 가지고 있 네. 세게 들고. 내려서. <웃음> <웃음> <웃음> 야, 너무 터프했다. <웃음> 이거 이걸 빨리 주서 먹어. 그런 거 버리세요? 버리고. 응. 수박 많은데 뭐. 에이, 올해 수박 칠천을 해 우리. 응, 응, 조금 먹어. 어순대가 음. 수박을 이 먹어봐, 먹어. 맞아. 음. 아니가 수박을 너무 좋아해요. 음오남이 먹고 가. 음. 이 수박 첫 수확이네 응 이거 여기 담아야되는데 아빠가 그냥 나면 나 몰래 아빠가 받아줄 계속 붙여구만 응, 그것봐 어, 끝났어 응 여기 갔다 놔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하나 봐 봐. 아이 좋아 <웃음> 이 열매 마 왓시야 이거 이게 하나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열매 마야 이게, 이게 달리는 봤슬고 열매 마 이게 뭐예요 열매 마 이거 열매 마 열매 마죠 열매 마 많이 달리죠 달리지 이게, 이게 마야 마. 야, 네, 마 하늘 마 하늘에서 달리는 마 어, 원래 마는 땅 속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음 근데 이거는 하늘에 달리는 마라를 하늘마라로 이렇게 미끄덩미끄덩 가로 미끄덩 먹은 거 위에 위장에 좋은 거 있거든. 마가 미끄덩미끄덩한 건데 몸에 안 좋은 거야. 근데 이거는 아까 처음 본거 거야. 하늘마라고 이게 하늘에서 이래서 하늘마. 소시, 아빠가 막아야 돼. <웃음> <웃음> 음. 자.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너 다섯 개가 될거 같아 음. 그렇게 도 좋은데 그렇게 도 좋은데 아빠 가으면 여기 땅하나잘가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예 아, 안전운전하세요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들어가습니다네 안녕히 세요